삶을 거예요. 자, 계란 4개. 하나, 총 4개. 내가 3개 먹고 크림이 1개 주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19분 타이머 맞춰놓을게요. 계란은 완숙이 맛있어요. 완숙. 반숙, 완숙.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완숙. 꺼내서 원래 찬물에 담가야 되는데 엄마 없다고 크리미가 자꾸 지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시켜놓고 이제 만두를 꺼볼게요. 집에서 챙겨온 비비고 고기만두 아침에도 만두 먹었는데 근데 아침에는 김치만두고 지금은 고기만두 이게 만두랑 같이 먹을 음식이 짜잔! 불닭볶음면 만두랑 불닭볶음면 계란이랑 불닭볶음면 한상의 메뉴입니다 양갱이는 약간 싱겁고 심심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양갱이 없을 때 이런 불닭볶음면 이런 거 제가 즐겨 먹죠. 없을 때 먹어야 돼. 있을 때못 먹어. 엄청 노릇노릇하죠?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계란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완벽한 저녁이야. 크리미 밥 준비할게요. 크리미는 그 노른자로 먹으면 안 돼요. 노른자가 사람한테도 콜레스테롤이 높듯이 강아지한테도 안 좋거든요. 노른자 빼고 흰자만. 다 주면 나중에 양갱이테혼날것 같은데 양갱이 없으니까 우리 크림이 포식시키도록 할게뭐 엄마 없는데 하루쯤이야 그죠? 엄마 없을 때 많이 먹지 언제 먹어? 대신에 사료는 조금만 <웃음> 트림 <웃음> 계속 엄마 찾고 엄마만 기다려요. 아, 누구 발자국 소리만 나면 엄마라고 쫓아가고 쳐다보고 겨우겨우 좀 진정시켜놨어. 우리 있다가 한 명이 가고 나니까 되게 심심하네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막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다른 데는 막 하하호호 막 떠들고 막 그런데 이제 혼자서 있으려니까 또 외롭기도 하고 엄마 없다고 우울해서 과자로 크리미 마음을 달래주는 중이에요. 먹을때만 기분좋아! 먹을때만! 맛있어? 음 여러분 오늘은 크림이랑 단둘이 처음 있는 날이기도 하고 어, 안녕 오토캠핑장에 온지 마지막 밤이기도 해요. 참 캠핑장의 느낌이 참 좋았어요. 날씨도 좋았고, 그 다음에 뭐 뷰도 좋았고, 그리고 시설도 깔끔하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좀 잊지 못할 그런 캠핑이 될것 같고요. 음, 일단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 잘 하고, 내일 아침에 뵈요. a n h h n g h ô n g 오늘의 아침 신나네. 뭔가 모르겠는데 그냥 좋다 막 좋다 어, 집에 가기 싫다 이제 정리를 다 끝내고 샤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양갱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마, 집에 가자. 크미 안녕. 안녕. 그럼 이제 진짜 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